다 먹었어? 어? <웃음> 저기가 미케비치. 음. 미비치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낭 항구. 태풍 온 다음날. 아, 태풍 온 날. 여기는 이쁜니. ㅋ 니 자기 가슴 안 아파? <웃음> 자기가 더 이뻐 어디가 자기야 <웃음> 조심 조심 조심 오 진짜 망고네 오 저기도 있어 오, 저기 큰 것도 있다. 오, 망고다운 많네. 네. 오, 저기도 있네. 어. 저끝났 아, 저기 위에 진짜 큰거 있다. 어, 봤어. 오, 저기 밑에도 큰거 많네. 진짜 떨었어 떨어져도 더 맛있어, 아니야? 야, 먹어. 여기도 있네 자기야 여기 여기 아 적금하잖아 이망고나무저 아저씨 거 아니야? <목소리> 이짜짜 <이거 딱 공짜야. 웃음> 어디서 세상에 자기가 하나 따줄까? 어. 어. 오우 오씨 조심해 자기야 개미 잡았어? 또뭐 먹어? <웃음> 공짜? 아 이건 스타우루츠? 이게 별 모양 과일 라고 해서 스타우루츠 라고 하는거 같아 봐 자기야. 다 먹었어? 다. 어? <웃음> 한개더 따줄까 자기야? 있마 여기 나거야 여기 보시면 이게 다낭에서 단항, 길거리에서도 많이 볼텐데 이렇게 보면은 왜 응. 여기 별모양. 여기 재미도있어 음. 아, 이렇게 보면 되잖아. 이게 스타. 제 이거 먹어. 이거 괴미 있었어. 그거 너무 파래. 이거 나안 먹어. 먼데 먹어. 오호호비뭐 알아? The bee, the pine, the flower. 어? 리가 꽃이야. 아, 민나 민나. 이거 먹어. 내가. 이거. 아씨, 이거 왜? 이거 이거는 맛 없을 것 같아. 에. 알았어. 네 어때? 좀 많이 했어. 좀 많이 었어 응. 조금만 먹어. 조금만. 응, 엄마. 맛데 요즘 덜 익어서. 아, 어, 나올라가면어가 요거? 아. 어. 그럼 더 위에도 있어. 더 위에도? 응. 아이거 아이고, 아이아이거이거이거 아이고, 이고이건또이있나이 음. 아, 아, 이거, 이거, <웃음> 음. 음. 이거는이 단맛 이다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자기야? 나 이제 더 어떤 어두... 음, 맛있네. 오빠, 핸드폰 요기 떨어져도 같지? 응, 오, 이거도 맛있겠다. 아. <웃음> 어. 이게... 응, 음, 잘했어. 으, 여러분, 가봐. 망고나무 하지만 망고 없다 우리 오빠 다안먹어아 <웃음> 먹어 먹어 이 세상에 망고가 어리 오빠 다안먹 오빠 내려갈게 천천히 와 아니.